hang n a t i 우리는 국기를 게시할 것이다. t n blue y e 하늘색과 노란색의 리본을 매 놓을 것이며 전 세계에 우리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규모 13만 명에 달하는 병력과 군사장비를 집결시켰습니다. 또한 친 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에도 병력을 전개했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 84개이던 우크라이나 주변의 러시아 대전술단 BTG가 현재 100개로 늘어났으며 추가 동원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방금 들어온 소식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지대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내용으로 일부 러시아 부대가 어택 포지션, 공격 준비선으로 이동 중인 것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현재 포병이 사격 진지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 이것은 전술적 차원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라는 것 이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미국 및 서방의 나토, 북대생양조약기구의 대응 움직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에 4,700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미국 본토에서도 스트라이커 부대의 여단급 병력이 파병됐고 미 최정예 부대인 82공수사단 3000명이 동유럽에 추가로 급파되었습니다. 세번째 미국이 폴란드에 14일자로 f-15 전투기 8대를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네번째, 나토 국방장관들은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에 각각 1,000명씩 최대 4,000명의 전투단을 동원할지 여부를 오는 16일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섯번째, 투리도 캐나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73억원 규모의 살상무기와 탄약을 원조하고 약 4,714억원 상당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조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이 만약 침략으로 이어진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과 평화에 관련해서 이러는일 중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늘 저희 시사이다 를 애청하고 후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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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즉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는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 이어서 발트삼국 즉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까지 회원으로 흡수를 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자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상에서 러시아는 사실상 나토 회원국들에게 완전히 포위되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푸틴은 이것만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두번째는 우크라이나를 잃으면 러시아는 머리를 잃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레닌의 말처럼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일부로 또는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련의 해체를 서방이 강요한 치욕으로 생각하고 있는 푸틴은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가 됐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역사적인 측면에서 소련의 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얼지 않는 바다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만큼은 절대 서방세계 가 아닌 러시아의 세력하에 두겠다 이것이 푸틴의 전략적 결단으로 보입니다. 세번째는 미국과 러시아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서방에 대한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하고 있으며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와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미국 외교의 중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을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추구한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민주주의가 러시아 주변 국가들로 확산돼서 친러 정권들이 친미 정권들로 교체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과거 소련을 구성했던 국가들을 계속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 어야 한다. 이것이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일어날까요 아니면 미국과 러시아 간의 단판을 통해서 국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미국과 러시아는 전화를 통한 정상회담을 갖고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모색했지만 최근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신속하고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등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지금은 공격대형으로 군사 배치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르면 16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격적인 침공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인 제이크 설리버는 러시아가 지금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매우 높다 이렇게 재차 3차 강조했습니다. 잠깐 외신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폭스 뉴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직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kraine identifies day. 우크라이나는 그 날을 특정하고 있다. 확인해 주고 있다. it believes russia will launch attack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가 공격을 개시할 거라고 믿는 그날을 확인해주고 있다 ukrainian president vladimir z e l e n s k y zelansky 대통령은 in a speech to his nation monday 월요일날 대국민 연설에서 said 이렇게 말했습니다 this upcoming wednesday 오는 수일이 will be the day of the attack 공격의 그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we are told 우리는 이런 말을 들었다 That February 16. 2월 16일이 will be the day of attack. 공격의 그날일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We will make it o n day. 우리는 그날을 단합된 날로 만들거다 he said 그는 그렇게 말했죠 the decree has already been signed 그 법령은 이미 가결이 됐고 sign이 됐고 this Wednesday afternoon 오는 수요일 오후에 we will hang national flags 우리는 국기를 개시할 것이다 t u on blue yellow ribbons 하늘색과 노란색의 리본을 매놓을 것이며 and show the world o u r unity 전 세계에 우리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겨의찬 대국민 연설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Germany threatens Russia sanctions if invasion happens. 독일은 만약 공격이 일어날 경우에 러시아에게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한다. 이런 말이죠. German Chancellor Olaf s c h u l z 는 독일의 수상 Olaf s c h u l z 는 Following a meeting with the Ukrainian President Vladimir Zelensky in Kiev Monday 월요일날 Kiev에서 Vladimi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미팅을 하고 나서 said 이렇게 말했습니다. In the event of a military escalation 군사력이 더 증강될 경우에, we are prepared to impose 우리는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 Very far reaching 광범위하고도 An effective 효과적인 sanctions 제재조치 On Russia 광범위하고도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 In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우리의 동맹국들과 협조하에 말이다 자 이렇게 해서 DPA 뉴스 에이전시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납니다 more US F-15 fighters jets arrive in Poland F-15 전투기가 폴랜드에 더 많이 도착했다는 라 그런 내용이 뉴스에 지금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과 대사관 직원들을 탈출 시키고 있으며 삼성 LG 등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급히 인력을 철수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전쟁 가능성의 여파로 국제유가는 물론 철광석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도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은 물론 글로벌 증시 전체가 일제히 급락하는 등 전쟁이 끼칠 파급력을 우려하면서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개시된다면 러시아가 먼저 미사일과 폭탄으로 폭격을 한 이후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만약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과 평화와 관련해서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은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의 준하는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어서 바로 이러한 위기는 전 세계의 일파만파 경제적으로까지 큰 위기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북한의 오판도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또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려 들지 않을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걱정입니다 지금은 또한 번의 위기가 전세계를 휩쓸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여파가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